가까이 심어도 됩니다 어? 지금 이렇게 초록 하잖아요 얘가 성장하면서 훨씬 작아져요 지금 이거보다 입장에 물들어가면서 그래서 가까이 심어도 됩니다 비켜주세요 단탈도좀 오래된 거 살려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싼거 사서 몇년 키우는 재미도 있어요 파이어필라를 나중에 물들면 아주 빨, 빨갛기 때문에 가운데에 요 가운데에 겠습니다 두개 그 다시 또 옆에다 붙이겠습니다 합식은 틈이 보이는 것보다 그냥 붙여서 하는 게 훨씬 예뻐요 틈 내놓지 말고 어차피 붙여지면 입장이 훨씬 작아질 거니까요 지금 이렇게 막 엄청 크잖아요 점점점 줄수록 입장이 줄어요 자본들이 생기지만 근데 색감이 정말 오묘하게 그렇게 붙이 나죠 바유기들은 1년 키워서도 예쁜 색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다육이가 1년은 더 키워야지 요즘 하는 일이 맨날 밥 먹고 분갈이 하고 밥 먹고 분갈이 하고 친구랑 전화해서 떠들 시간도 없네요 어떻게 전화 온게 너무 무서울 정도로 할 일이 태산 같아요 그만 살야되는데 하면서도 자꾸들리니 이거는 사고고생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왜 이럴까요 친구는 좋아했지만 이렇게까지 빠져들다니 국민이들은 국민이들끼리 뭐하니다 비커버리는 여기 계세요 바이오 u 라는 여기 계세요 덴트라 n 는 여기 계세요 a yokilan, you get a y o k i 다 얘네는 o u get a y 는 k i l a n you 서뭘해야 y 까덴트라 a 에물 들면 엄청 이뻐요 제가 다음에 물든 o u get a y o 물놀다 찾으러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이들아 뭐가 있니? 비슷한 크기로 쑥쑥 자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게 어떤게 있을까요? 일단 이 상태로 비워놓겠습니다 다른 국민이들이 더 두울 때 여기다 함께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일단 보여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베란다에서 3,000원, 3,000원, 3,000원, 2,000원, 2,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샀던 이것도 2,000원 이런 식으로 샀던 아이들을요 합식해서 조금 굳혀지라고 옥상에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그 물렁물렁했던 입장들이 벌써 단단해졌어요 어머 이것도 아주 파랑팡 했는데 어 단단해지고 이것도 그러고요 요건더 맑게 준것 같아요 이게 디커버리 디커버리고 이게 파이어필라인데 어, 파이어필라가 저거 그 그대는 아예 끝 이게 없었거든요 그냥 초록이었는데 어머나 물이 들어가네 야도 이천 원짜리인데요 <웃음> 이렇게 예쁜 화분을 만들 수 있네요 너무 기쁩니다 너무 이쁘고 이게 이제 각자의 그 색감에 따라 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이쁠까요?